안녕하세요 김강주입니다 요즘 경제위기다 버블이다 거품이다 그래서 곧 터진다 이 같은 내용의 동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자주 봅니다 저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위기라고요? 그래서 곧 터진다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지금이 정말 위기인가? 두 번째 지금이 그렇다면 거품, 버블인가? 또세 번째 정말 곧 터질 것인가? 이것들을 종합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자, 지금이 위기인가요? 곧 터질까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이 위기일까요? 저는 위기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맞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우리나라도 오늘 확진자가 사상최대입니다 두번째 사상최대 부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엄청나게 팽창해 있습니다. 또 임박한 테이프링 이제 돈을 유동성 잔치 끝났다. 돈을 해수해야겠죠. 그렇다면 아마 돈 때문에 부도나는 기업도 많이 생기겠죠. 기타 여러가지 것들, 위기 맞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 파산위기 다 아시죠? 헝다그룹이 부채, 빚만 무려 원화 기준으로 350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이 위기일까? 위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제는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는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위기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위기에 대한 본질, 위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라고 하는데 이 같은 위기를 알고 있는 위기인지 모르고 있는 위기인지 갑자기 닥친 위기인지 아니면 알고 있었던 위기인지 라는 것 두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가 관리 가능한 위험인지 아니면 관리가 불가능한 위험인지 이 같은 위기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위기의 본질, 실체에 조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현재의 위기가 앞서 우리가 몇가지 위기들을 이야기 했죠 알고 있는가 없는가 어떻습니까 현재 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 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위기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위기인 거죠 한번더 생각하면 현재 의 위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이고 이것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위기 돈을 풀었으면 거두어 드려야겠죠? 코로나 팬데믹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부채가 많은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예상했던 위기입니다. 장사는 못하는데 계속 돈을 빌려 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기가 생기겠죠. 부채위기. 이 같은 위기들은 당연한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없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위기는 당연한 위기다. 현재 위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위기이고 알고 있는 위기이고 당연한 위기이니까 흔히들 주식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현재의 주식 가격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위기의 본질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했던 당연한 위기 이것은 관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는 관리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니까 관리될 가능성이 높죠. 어떤 측면에서는 소위 테이프링 돈을 거두어 드리는 것, 또 금리 인상은 모두가 아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두가 아는 위기는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자두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위기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즉 알고 있는 위기 인가 모르고 있는 위기 인가 두번째 관리가 가능한 위험인가 불가능한 위험인가 이것을 합쳐 보면 1 플러스 2 합쳐 보면 결론적으로 현재 위기는 터질만한 위기는 아니다. 즉 현재의 위기는 위기인 것은 맞지만 터질만한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품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품입니까? 주식, 부동산 모두 거품입니다. 맞죠? 현재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없다. 즉 거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최근 9월 15일입니다. 한국에서 세계지식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서 데이비드 켈리라는 사람, 자이 사람은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 최고 글로벌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과대평가되었다, 주식이. 그래서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끝났죠. 9월 23일 날 미국 연준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첫번째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7%에서 5.9%로 낮추었다 하향 자 위기 맞죠 경제침체 두번째 테이퍼링은 곧 시작하겠다 돈을 거두어 들이겠다 금융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세번째 금리 인상도 빨라질 것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9월 23일날 미국 FOMC 이전에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2023년쯤 예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도 빨라질 것이다. 이것은 내년에도 가능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품 맞다는 뜻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곧 터질까요? 물론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앞서 1번과 2번의 질문을 종합해서 적용해 보면 터질 가능성은 낮다, 곧 터질 가능성은 낮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는 언젠가 터집니다 그렇지만 곧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낮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는 항상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이 없는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 있거든요. 우리가 PR, for P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바로 앞으로 이 기업이 장사를 잘할 거야, 순이익을 많이 낼 거야 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주식 가격에는 항상 미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 우리가 PR, 주식 순이익 비율을 쓰고 있습니다. 주가 순이익 비율.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같은 현재의 거품이 낀 주식 가격을 정당화 할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게 내가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싼 가격이 미래에 예상하는 그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가격이 정당화 될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 이라는 거죠 지금 거품이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거품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라는 건데 자 9월 23일 똑같은 미국 FOMC 회의 결과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올해 경제성장률을 7%에서 5.9%로 낮추었고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다 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야기를 했던 9월 23일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요 내년 그러니까 2022년 성장률을 기존의 3.3%에서 3.8%로 0.5% 높여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년에 미국 경제는 더 좋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후내년 그러니까 2023년 성장률은 요 2.4%에서 2.5%로 0.1%로 높였습니다 물론 내년보다는 후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치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높은 내년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만 보더라도 기존 3.3%에서 3.8%로 0.5% 상향했다. 즉 내년에 대한 기업실적은 좋다 라고 예상하는 거죠. 지금이 9월달이니까 내년 불과 이제 한 분기 정도 남았습니다. 즉 현재의 거품 주가가 비싸다고 하는 이 급, 거품은 항상 당연한 건데 이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을 미국 FOMC 연준에서는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요 특히 개인 소비지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기존의 3.4%에서 4.2%로 대폭 상향했다 즉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소비지출 비율을 기존의 3.4에서 4.2%로 이것은 크게 높여 잡은 건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 소비가 많아진다. 훨씬 이 뜻인데,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3.8%로 기존보다 0.5% 높여 잡은 근거이기도 하죠. 결론 어떻습니까? 내년에 미국 경제는 좋다라고 보는 거죠. 올해보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의 거품이 끼어 있다. 이것은 당연한 건데 원래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 터질까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냐 하면요.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는 거죠. 현재의 거품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은 가능성을 높여 보았습니다 즉 정당화 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라는 겁니다 또 며칠 전에 제가 추석 특집으로 세근의 책 북토크를 했죠 그 가운데 홍춘욱 박사님이 썼던 책 돈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거품 붕괴의 시그널이 있다고 합니다 거품 붕괴의 시그널은 만장일체 위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면 모든 사람들이 고를 외칠 때즉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기 아니다 지금 주식 가격 더 간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고고고를 외칠 때 그때가 거품 붕괴 시그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요즘 거품 붕괴 이제 위기 다 버벌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들 많고 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곧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만장일치가 아니므로 지금 거품이 붕괴 될 가능성은 낮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이 가장 핵심 질문이죠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투자 라고 하는 것은 요 예컨대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보면 원래 위험 자산 이었습니다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는 거죠 즉 위험을 감수할 때 수익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없고 또 전혀 위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 짓구리만한 은행 이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원래 위험 자산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에서 하는 것이 투자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즉 현재 의 위기가 구체적으로는 내가 감수할 만한 위기인가 또 내가 회피해야 할 위기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위기는 동일한데 그 동일한 위험을 각각의 투자자 입장에서 감수할 만한 위기인가 회피해야 할 위기인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판단 기준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를 바라보는 눈 그죠? 두 번째, 투자 성향, 각자의 투자 성향과 경험, 공격형인 경우가 있고 보수적인 경우가 있겠죠. 또세 번째, 각자의 재정 형편, 이 돈은 정말 한 푼이라도 손해보면 안돼 라고 하는 자산이 있을 것이고 또이 정도는 손해봐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없어 하는 재정 형편이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눈, 투자 성향과 경험, 각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내가 감수하면서 갈 것인가 현재의 위기를 내가 완전히 회피할 것인가 그것을 각자의 선택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핵심 정리해 보면요 또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는 항상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수익이라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익은 그래서 투자를 감수하는 대가다 결론 뭡니까? 세 번째죠 위험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위험 즉 위기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투자시장에는 위기는 항상 있다 위험은 항상 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자산배분 몇가지 것들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자산배분 두번째는 원본이익을 추구하는 자산과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자산의 자산 배분 일종의 이것을 바벨 전략 이라고도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주식만 하더라도 배당을 한 푼도 주지 않지만 원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예컨대 기술기업들 기술주 종목들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주식 가운데 배당을 많이 주는 또 리처,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임대소득에 투자하는 ETF 이런 등등은 원금 상승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죠. 그래서 원본이익이냐 현금 흐름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위험을 관리하는 자산 배분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세 번째는 국내만 할 것이냐 해외만 할 것이냐 또 국내와 해외를 적절하게 섞을 것이냐 이것은 또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죠. 또 달러 원화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도 있죠. 이것도 자산 배분입니다. 1번, 2번, 3번을 잘 섞어야 하는데 4번도 있습니다. 자, 주식으로 할 것이냐, 채권으로 할 것이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내리고 또 주식이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은 오르고 경제가 침체 위기일 때는 채권 가격이 오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또한 주식은 원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채권은 원금 상승 보다는 안정된 이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 또한 자산 배분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조금 구체적으로 더 적용해 보면 일반적으로 목돈이 있고 매월 정립할 수 있는 투자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목돈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하고 매월 보험처럼 또 펀드처럼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것들은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돈 관리와 월적립투자 관리 이것에 대한 비중조절 포트폴리오 이것도 자산 배분 전략에 들어가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고 이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결정판 이제 안전자산 은행 예적금과 또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그 다음에 완전 반대편에 있는 주식형 위험자산,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안정형 자산, 중립형 자산이죠. 이것들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위험관리의 방법은 또 다르게 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번에서 6번까지의 위험관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나의 투자 성향과 경험은 어떠한지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재정행패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각자 판단하면서 현재의 위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라는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자이 같은 특히 6번 안전자산과 안정형자산 위험자산들을 스스로 구성해 볼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미국 ETF 한국 ETF 또 주식 채권 등등으로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수 있겠고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올웨더 컨셉 어떤 계절 경제의 어떤 변화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에도 다 대응이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운용 전략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 하는 전략이죠 올웨더 컨셉 올웨더 컨셉의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법들 많은 동영상에도 있고 저희 돈파는 가게 동영상에도 있고 있다가 링크해 놓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한번 또 만들어 보시거나 또 올레드 컨셉의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상품들도 찾아보면 있으니까 다양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은 경제 위기인가요? 거품인가요? 버블인가요? 곧 터질까요? 이 같은 많은 분들의 질문에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돈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